ISTJ는 호감이 없는 상대와의 스킨십을 극구 거절합니다. 이는 본능의 영역에 해당되므로 ISTJ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합니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거꾸로 생각한다면 스킨십을 시도했을 때 ISTJ가 가만히 있는다면 호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단 ISTJ에게 스킨십을 시도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. 장난에 가까운 스킨십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. 예를 들면 웃긴 얘기를 할때 ISTJ를 툭툭 치거나 심심할 때 가벼운 스킨십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. 여기서 부탁되고 스킨십을 시도하면 ISTJ가 정색하고 도망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. 오늘 <목소리> 다시 청해 주시여서 겸스 헤네 드덕댁 Je Young San Yul Tong Ha ISTJ Wah Yu I Hon In Shin Go Hashi Gil Gi o e Had 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Gaeb Hashi Mayan Secret Young San Bon In Dung Fan Young San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 e w l i l Su It Sub Nader Uchuk San Dan Card Lul u Click Hag e b e Hajuse Yor